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101번째 러브레터입니다 101번째가 맞죠 지난번에 100번째였던 거 맞는 것 같아요 어, 조금 인터벌이 있었죠 예. 오늘 한국어 제목은 충성하는 사랑 충성하는 사랑 영어로 충성한다는 로이얼이죠 로이얼 lawyer.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뒤에까지 같이 한번 오늘은 어 강의까지는 아닌데 같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좀 현대식으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어 제목은 충성하는 사랑이 한국어 제목인데 영어 암기하고 싶은 문장은 살짝 요구하고 틀려요. 30절 제목을 제가 해놓은 6장 30절에 CV에 이런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God gives such beauty to everything 다시 한번 God gives such beauty to everything 멋진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그런 아름다움을 주신다 각자의 아름다움을 놀라운 아름다움을 주신다 이런 구절이 저 개인적으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신과 사랑에 빠진 그리스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의 영어 부분을 정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드렸다시피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상당히 교회에 다니신 분들이 익숙한 내용인데요. 요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또 요즘에 뭐 굉장히 주식 광풍이 불었었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또,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벼락거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주식이 막 주식으로 돈을,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 주변에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벼락부자에 반대되는 벼락거지라는 표현이 요즘에 좀 유튜브나 매스컴에서도 조금 다루는, 저도 그래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그런 표현이 떠올랐고요. 음, 뭐 부동산은 뭐 옛날부터 뭐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일반적인 사람이 큰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밖에 없다. 그 중에도 아파트 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은 뭐 공공연한 사실이죠. 예. 어...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음, Don't store up treasures on earth 이땅 위에 treasures, 보물이죠 보물들을 쌓아두지 말아라 store가 여러분 예, 쌓다는 뜻이 있죠 가게란 뜻도 있지만 가게가 이제 물건을 쌓아놓고 파는 곳이잖아요 영어는 한국어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명사가 그 의미를 뜻하는 동사로 쓰는 이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영어 강사 모드로가 됐네요 예. 뭐 업은 강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땅 위에 불을 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예, 제가 이거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배운 건데 단어 하나를 생각해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뒤에 보면 Moth and rust can destroy them Moth가 나방인데요 뭐 moth 이른하면은 좀 먹는다 우리 그러니까 좀 먹는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예 옷이라든지 뭐 이런 예. 뭐 이렇게 환기가 안 되는데 옷을 많이 이렇게 막 저장하면 옷이 이제 부패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뭐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좋은 옷도 버려야 되고 예 드라이 클리닝을 해도 고쳐지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참 그런 경우 저도 이 얘기 하다 보니까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샀던 옷 중에 정말 백화점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싸게 주고 샀던 뭐 명품은 아니고, 예, 명품을 살 정도의, 어, 부가 없습니다. 저는, <웃음> 예, 별로 뭐 모르겠어요. 뭐 그것도 사기 시작하면은, 혹시 여기가 된다고 사기 시작하면은 뭐 습관이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그게 하여튼간 제가 아끼다가, 어, 기다가 하여튼간 어느 날 보니까 뒤에가 이렇게 해져 있는 아니, 많이도 입었구나 어쨌든 그때 그 좌절감이 있었어요 와이거뭐 비싸다고 꼭 오래 입는건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아 준비하지 않은 얘기네요 예, 그 다음에 러스트가 여러분 녹인데요 음뭐 신도시 신축 아파트 요즘도 이런 것들이 시공사가 잘못하면 어, 입주 전부터 벌써 뭔가가 녹이 슬고 뭔가 갈라지고 금이가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뉴스들이 나오는데 뭐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뭐든지 뭐 사면은 일단 중고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치가 반으로 떨어진다 음 요즘이 이제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라서 그런지 뭐 당근마켓, 중고마켓, 유명한 당근마켓 아시죠? 굉장히 호황이라고 하고요. 음 녹이 잘 쓸어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제 가구들이 오래되어서 이제 녹도 쓸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전 주인에게 인수받은 것이 그래서 가구를 곧 교체해야겠다 고민하다가 이제 어떤 기회가 있어서 교체를 했는데 제가 많은 가구점을 다녔어요. 영업용 가구점들 다녔는데, 그 주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어, 사장님, 녹이 다 씁니다. 쓰다 보면 녹이 다 씁니다. 녹이 안 쓰는 거는,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외에는 다 녹이 씁니다. 뭐, 이런, 너무 당연한,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 much and rust can destroy them이 사실이란 얘기예요 예.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할수 있는데 여러분 예. 자동차도 부식되는 거 아시죠 예. 부품이 부식되고 그다음 표현이 thieves can break in and steal them thieves가 여러분 도둑들이죠 예. thieves가 도둑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또 도둑들이 도둑을 여러분 도둑질을 당하신 적이 있나요? 저도, 저도 이걸 생각하면서 도둑질을 당했던 적이 몇번 있는데 가장 드라마틱했던 것이 제가 2000년도에 첫 직장으로 어느 어학원에 여러분 이름 얘기하면 아실만한 어학원에 초급 영어회화 전임 강사로 제가 첫 직장을 출발했는데 당시 뭐첫 첫 직장이니까 뭐 돈이 없죠 뭐 학생이었다 갑자기 뭐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는데 자전거를 이제 제가 사는 곳 앞에 이렇게 묶어놓고 어, 하면은 락을 걸어놔도 정말 순식간에 전문 터리범들이에요 차가 딱 쓰는 소리가 들리고 뭔가가 그 자르는 절단기 같은 거로 딱 소리가 나면 바로 나가도 자전거가 없어요 굉장히 민첩하고 대담합니다 예, 제가 욕이 나올 뻔 했어요. 도둑놈 XX들. 예. 어, 몇 번을 그렇게 제가 도둑을, 그러니까 도둑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담하고 민첩하고, 예. 아, 사기꾼들, 나이가 들면서 제가 점점 느끼지만, 사기꾼들이 너무 특실거립니다. 아,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게,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서 자기 분야에서 잘 열심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그 고생에서 어 번그 돈을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뺏기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군들은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어 제가 그래서 이전에 이제 사기를 당했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신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사기당한 그 피해액을 돌려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런 사기당을 돌려받는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해여간 그때 전문 변호사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변호사 얘기가 아 사기를 어떻게 보면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당할 수밖에 없는 게그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소위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전문직이나 고학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예. 어,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믿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두 번의 제개인적으로좀큰 사기가 있었는데 저희 수준에서 한 번은 뭐 이름만 되면 아는 뭐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도 역시 스스로 어, 공인이라고 저한테 이제 할 만큼 베스트셀러도 쓰고 굉장히 똑똑한 교수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결론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서 쌓는 부가 절대로 안전하지가 않다는 게 결론이에요. 참 안전했으면 좋겠는데 어,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죠. 예. 아뭐 여기에 관련된 예는 최근에 뭐 경제적인 큰 사건들도 많이 있는데 뭐 그거 얘기가좀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천국에는 우리의 부가 존 먹지도 녹슬지도 또는 사기꾼이나 도둑놈들에게 뺏기지도 않는다고 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에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있는 우리의 마음은 보물이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있다고 이게 명언이잖아요. 예. 뭐 돈을 많이 통장에 여러분이 넣, 넣어 놓았으면 또 동, 은행을 믿지 못하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제 옛날에 미국인 친구가 그랬는데 금을 예 퓨어 골드를 정극 그, 그, 황금을 금을 사가지고 예그 친구 잘 사는지 모르겠네요 예신학대 학원에서 뭐 조금 친하게 지냈던 브랜든이라는 미국 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예 그러면 그 친구는 어디다가 금을 감춰 놓은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 네. 그 친구는, 어, 그, 신대원이었지만은, 막, 과학고등학교 선생님도 하고, 뭐, 유명한 외국계 회사에 일해서 돈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황금을 놔둔 데그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 어, 좌우간, 영원한 천국과 생명이 정말 있다면, 우리 인생이 길게 백 년이잖아요. 이 땅에서 근데 길게 볼때 가장 현명한 투자가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남는 투자가 천국이다 이렇게 영원한 존재이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천국에 투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영원한 생명 즉 부활이 없다면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 된다. 왜요? 투자를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천국이 있다면 크리스찬 만큼 영원히 영원히 남는 투자를 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도 이 어려운 시기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좀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어디에 충성하고 투자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도 하는 거죠 지금도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데 그 이어지는 구절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천국의 불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신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22절에 보면 Your eyes are like a window for your body 우리의 눈이 우리 몸에 창문과 같다. 그래서 눈이 우리가 좋아, 좋아야지, 그러니까 좋은 걸 봐야지, 예. 우리 안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생각도 밝고 예. 그렇지 않, 않으면 어, 어둠 속에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 되게 생뚱맞은 전개일 수 있는데 참 저는 이 돈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눈을 얘기한 거는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견물생심이란 뜻이 있잖아요. 견물생심. 특히 저같이 귀가 얇고 이렇게 눈이 얇다는 표현이 있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뭔가 이렇게 광고에 맛있게 나오고 예, 또 맛있다는 후기를 보고 그러면 예, 반드시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에요. 예. 어, 우리 카페 알바, 알바생들하고도 예, 우리 최고의 복지가 맨날 맛있는 거 먹으려고 노력한다는 건데 예, 어제도, 어, 어젠가? 그제죠, 그제, 어제, 그제. 어제인 거, 어제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이제 열심히 우리 알바생 한 명하고 일을 하다가, 이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닭발을 시켜 먹었습니다. 점심으로. 맛있더라고요. 무, 무뼈 닭발. 제가 상호까지 얘기하는 건좀 오바고, 아, 이래서 닭발을 여자분들이 먹는구나. 회자분들이 매운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아 이로워서 먹는구나 저도 어 간혹 시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모양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무뼈니까 모양도 좀그 닭발 모양이 적나라하진 않은 것 같았고 콜라겐 씹는 맛도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닭발 좋아하시나요? 안 드셔보신 분한 번은 드셔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세상은 넓고 먹을 것은 많습니다 예. 오늘 제가 텐션이 약간 높네요 예.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견물생심이라는 거 안목의 정욕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에 우리가 자꾸 보는 거가 우리가 돈을 쓰고 돈을 투자하고 이런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 그렇죠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프다는 표현도 있고요 예 어~ 그리고 눈과 관련해서 제가 고수부지 이제 저녁에 해질녘에 산책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제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제 카톡 보면 뭐제 얼굴 이런 거안 올리고 저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자연 선셋 이런 사진들 꽃이나 나무 이런 사진들을 다 올려놨거든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좋은 거 같고 제 힐링이 되는 거 같아서 어, 좀 그런 편인데 예. 뭐 그걸 또 이상하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하여튼 약간 재밌게 근데 어쨌든 어. 그 석양을 보노라니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 오늘 그 제가 어, God gives such beauty to everything 이라는 걸 고른 이유예요 우리의 눈들 얘기하다가 또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참 비교하는데 익숙한 문화에 사는데 세상은 비교하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 명품이 왜 명품인가요 비교를 해서 자기네가 짱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어, 액수를 해도 뭐잘 팔린다고 하니까 어 근데 이 비교라는 것이 사실은 신께서 각자에게 그준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인조이하지 못하도록 어, 망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만의 매력이 충분히 있도록 어~ 신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는 사실 비교하다 보니까 저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은 외모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성적이 어떻고 이렇게 사실은 재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움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저의 이야기입니다 예 어~ 저 오늘 그~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이 이게 참 좋았어요. God gives such beauty to everything. 모든 것에 창조의 주인이신 신께서 다양한 아름다움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수 있다면 우리 눈으로 우리는 어, 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어그 눈이 몸의 창이다. 그 이후에 다시 돈에 대한 얘기로 이제 넘어가서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You cannot be the slave of two masters. You cannot be the slave. 노예, 종이 될수 없다. Of two masters, t 두 주인의 노예, 어, 노예가 될수 없다. 한 명에게 more loyal, be more loyal to one than the other. More loyal, 더 충성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You cannot 강조하네요. 줄이지 않고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Both God and money. 신과 돈을,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어, 오래간만에서 오늘 좀 길어지는 것 같네요. 어, 두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 누구에게 더 충성할 것이냐. 오늘 제목이 충성하는 사랑인데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사실은 하나님은 돈과 비교의 대상이 될수 없는 지존의 존재이십니다.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자연과 인간들과 동식물과 보이지 않는 이 미생물들까지 만드신 분인데 우리가 눈이 가리워져서 그게 타락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수 없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스스로 만든 거짓 신들 거짓 하나님들 우상들하고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꾸 비교하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열받으시는 거죠. 선지서가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충성을 전적으로 그분을 믿고 따를 때만이 오는 마음의 상태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외적으로 깜깜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분께서만 주실 수 있는 마음의 빛이 있고 안정이 있고 평정심, 피스가 인 a 피스가 있고, 세이프티가 있고 안전함을 느끼는 곳이 있죠. 이건 정말 돈이 줄수 없는 것 같아요. 예. 돈이라는 거는 여러분 진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투자하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주식에그 정말 언제 떨어질지 언제 올라질지 계속 봐야 되잖아요. 저는 주식 투자를 사실 그게 싫어서 안 해요. 할까 할까 할까 싶다가도 또 제가 영어를 지도했던 분 중에 사실 삼성의 계열사 사장님이신 분이 저한테 알려주신 방법이 있는데 하, 저는 하여튼간 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게좀 너무 피폐해질 것 같아요.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어, 하여튼간 선수들은 따겠지만 저 같은 일반 뭐 개미들이라고 하죠. 너무나 잃기 좋은 그런 위험한 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예. 어,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리고그 오늘 뭐또 경제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저보다 모르는 분들 우리 학생들이 들으면 주식은 어, 해본 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뭐 장기투자라면 다 오른다고 뭐, 일, 뭐 일리가 있는데 그게 묶이는 거잖아요 예, 그게 묶이는 거니까 자기가 원할 때 그걸 마음대로 뺄 수도 없고 예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경제 밝은 분들이 부동산도 예참 앞으로는 일본 부동 일본의 부동산처럼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예측을 하고 어 서민들도 이렇게 부동산에 때문에 짐을 못 구하는 그런 일이 없는 좀 이상주의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바라는 사람이에요 예. 너무 이 젊은이들이, 뭐, 제가 지금 알바생들 20대 얘기해보면, 은 뭐, 강, 강남고사하고 서울에서 집 사는 거에 대해서, 뭐, 사실은 딴 나라 얘기해요. 근데 그게 서울에 다 있는데, 결혼 안 하고, 애안 낳고,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 어쨌든 또 옆으로 샜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해서, 굉장히 턱걸이부 합니다. 어, 하나님보다, 돈을 조칠 때, 뭐를 먹어야 되는가, 뭐를 입어야 되는가, 유독, 유독 관심이 많아져요. 예. 아, 염려가 많아집니다. 막 입을 옷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늘 신상을 좀 입어야 될것 같고, 신상은 계속 나오는데요. 어, 그런데 우리 오늘 예수님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신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자신감이 요즘 말로 하면 진짜 쩔어요 쩔어 예. 하나님께 충성해보라고 하나님께 투자를 해보라고 그분의 일을 Put God's work first 하나님의 일을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라고 그러면 너희가 걱정하는 거너희 필요한 것들 그분이 주실 거라고 해결해 주실 거라고 대박이죠 예 그러면서 든얘들도참 대박입니다. 새들을 보라고. 새들이 they don't plant, store up, or harvest. 심거나 저장하거나 거두거나 저당, 저장하지도 않지만 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근데 너희가 저번에 우리가 그런 거 했잖아요. 예. 훨씬 이세들보다 가치가 있는데 너희들을 챙기지 않겠냐는 그 신의 아들 곧 신이세요. 하나님의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팩트폭격이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정말 신을 모든 것보다 마음과 행과 뜻을 다해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면 생계를 위해서만 충성하고 돈을 축적하는 데만 혈안이 되지 말고 진짜 우리 인생을 마땅히 투자해야 할, 영원한 우리의 행복을 투자해야 할 하나님께 그 열정과 우선순위를 두라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라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은 참 아름다운 일들이죠. 예, 하나님과 손 손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절망하고 또 작은 자들, little ones, 예, 덜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 음, 이거 준비한 거 아닌데 어제 어느 유튜브 그 뉴스에서 김하중 신부님인가요? 예. 안나의 집 정말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은데 무료 급식을 하는 데가 없으니까 이 노숙자들이 예, 몇 시간을 가서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750명에서 800명이 그 끼니를 받으러 온다고 해요 대단한 일이죠 요즘 같은 때. 아근데그귀마진 신부님과 봉사자들이 그 음식도 맛있게 준비하시지만 예, 어, 굉장히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소중하다고 그런 거를 항상 그 노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그런 밝은 모습을 봉사하시는 게 너무나 귀하다고 예, 좀의 사이비들 참, 예, 아나모인으로 참 대조가 됩니다 예. 돈에 충성하라고 돈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아름답고 행복한 거라고 우리가 보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나 깨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 구독자분들 전화 여러분 모두 올 한해 2021년이 돈보다 훨씬 크신 예, 더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책임지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호언장담하시는 예,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한 해가 되도록 저로 격려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분을 그분께 더 우리가 충성하는 사랑을 예, 우리가 멋있게 실천했을 때 어떻게 우리의 염려들을 하나님께서 무색하게 만드시는지 예, 그런 체험을 함께 나누기를. 기... 기,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 h